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스킨케어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스킨을 사용해서 피부결 정리를 할 건데요 요즘에 제가 가장 최근에 쓰게 된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날씨 때문에 각질도 굉장히 많고 또지성이라 피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전 이렇게 패드 형식으로 닥토같이 쓰는 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서 집게로 하나씩 집어서 쓰면 되는 건데요 모공 속 노폐물들도 다 제거해주고 촉촉하게 약간 보습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스킨 단계부터 조금 보습력 있는 좀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써본 지 이틀 밖에 안돼 가지고 더 써봐야지 알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많이 사용해 보겠어요 다음에 바를 제품은 이 앰플 앤 센텔 카밍샷 앰플인데 이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앰플 중에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전에 사용했던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병풀에서 추출한 배양액을 여기에 농축시켜가지고 담았다고 해서 피부 진정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달을 써봤나? 근데 밤에 자르고 자면은 하룻밤 사이에 피부가 진정되는 이게 느껴져요 제가 요즘에 막 특히나 보이시죠 트러블 트러블이 심하게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잠을 요즘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쓰던 스킨케어들도 지금 다싹 바꾸고 찾고 있거든요 피부결 정돈도 되고 그리고 또 수분감도 확실히 있어서 제가 또 여기 볼 쪽이 굉장히 건조한 지성이거든요 속 건조도 잘 잡아줘가지고 화장 전이나 스킨케어 할때 발라주고 있어요 피부가 특히 예민해지거나 트러블이 났을 때꼭 바르는 제품이에요 다음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이에요 이건 사실 제가 쓸때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제품이거든요 저는 약간 로션 같은 그런 젤 타입의 가벼운 제형을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의 꾸덕함? 괜찮을라나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피부 안에 있는 수분들을 날라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느낌? 딱그 느낌이었어요. 딱 자고 일어났을 때까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지켜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해줬으니까 얼른 메이크업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러쉬나 어떤 툴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하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이샤 신상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볼게요. 저번에 쿠션을 사용했으니까 오늘은 파데를 한번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전에. 근데 이것도 꽤 괜찮았어요. 커버력도 역시 높고 지속력도 높고 오늘은 손으로 바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안 발라왔거든요. <웃음> 손 더러워지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커버력이 꽤 높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빨간 트러블 있잖아요. 이것도 파운데이션만으로도 꽤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바르니까 속도가 안 난다. 약간 더 두껍게 발리는 느낌? 1차가 잘 되라. 그래도 역시 컨실러는 써줘야겠어요.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로 트러블을 가려줄게요. 지금 이큰 트러블만 없으면 은 제가 컨실러를 따로 안쓸것 같은데 좀더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두들두들이 트러블 난 곳을 먼저 톡톡 치고 잔량으로 코 주위. <웃음> 다음 다크브라운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그냥 제 눈썹 모양에 맞춰가지고 그릴게요. 다음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이립멜 미니 파워 팔레트로 페이스 색조 화장을 할 거예요. 은은한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 진한 매트 컬러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면 메이크업 다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겠 제가 사용할 컬러는 바로 3호 퀸이에요. 먼저 살구색의 쉬머 펄 섀도우로 눈 앞머리와 눈두덩이, 언더 3분의 1 지점까지만 사용해 줄게요. 다음 붉고 쉬머한 느낌의 핑크 브라운 펄 섀도우를 베이스 음영으로 발라줄게요. 저는 보통 아이메이크업 할때 손톱이 긴 편이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섬세한 표현이 어려워서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손으로 하면 좋은 점이 발색력과 밀착력이 더 높아져요 특히 이런 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는 손으로 하면 글로우하면 더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섀도우는 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더 다크한 붉은 벽돌 색상의 색 섀도우로 눈 앞과 끝에 음명을 줘볼게요 컬러가 다크해질수록 손면적이 넓기 때문에 섀도우가 너무 뭉개져 버려서 퍼지지 않게 조심해 줘야 돼요. 망할까봐 조금 떨리네요. 지금 손으로 하면서 얼굴 베이스 메이크업을 손톱으로 긁고 있어요. <웃음> 손톱으로 긁힌 베이스를 다시 칠해줄게요. 이래서 쉐딩을 먼저 하면 안 돼. 그리고 좀더 매트한 브라운 컬러로 언더 음영을 좀더 줄게요. 언더 쪽은 조금 더덜 붉게. 오, 손으로 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데? <웃음>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촉촉한 크림의 제형의 리벤츠크 컬러를 눈 앞머리에 발라 포인트를 줄게요.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빡센 만큼 꼬리도 조금 두껍게 볼드하게 빼줄게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다음은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볼륨 컬링으로 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에 볼륨감을 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오늘은 속눈썹이 뭉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쉐딩도 손으로 이제 할 건데요. 지금 아이메이크업은 진한데 쉐딩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서 웃긴 것 같아요. 빨리 윤곽을 잡아줄게요. 베이스가 밀리지 않게 손으로 톡톡톡톡 하고 발라줄 거예요. 쉐딩은 예전에 바쁠 때 손으로 여러 번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도 브러쉬로 하는 것만큼 섬세하진 않지만 이코 미간이랑 아이홀 쪽 잡을때는 붓이 꼭 필요한데 이게 조금 어렵네요 평소처럼 입술 윤곽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입술 끝에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애교살을 잡아야 되는데 이리고 애교살은 처음 잡아봐요 다크서클처럼 될것 같은데? <웃음> 음! 나쁘지 않네요 다음은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어리틀템들을 블러셔로 발라줄 건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파우더 키스가 아니라 옛날 거예요 전에 출시한 파우더 키스인데 전 사실 이거 구매해놓고 한 3번? 3, 네번 정도 쓰고 잘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지속력도 많이 떨어지고 안 쓰게 됐었는데 이거 블러셔로 발랐을 때는 꽤 괜찮았었거든요 블렌딩 되는 느낌은 진짜 진짜 엄청 예뻐요 최근에 나온 것도 써보긴 했는데 최근 게더 좋긴 해요 진짜 이쁘잖아요 완전 이뻐 이거 한동안 안 사용했었는데 진짜 너무 이쁘다 저 내일 나가는데 이거 똑같이 바로 나갈거예요 <웃음> 그리고 아까 안했던 얼굴 외곽 쉐딩을 지금 들어갈게요 블러쉬를 먼저 해서 쉐딩에 탁한 느낌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블러쉬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했어요 얼굴 외곽은 손으로 처음 해보는데 꽤잘 되네요. 정말 얼룩덜룩하게 될줄 알았는데 전혀 얼룩덜룩하게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세미매트로 베이스를 마무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쉐딩도 역시 얼굴을 비벼서 하기보다는 톡톡톡 톡 쳐서 해야 돼요. 밀리지 않게. 라도 자연스럽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블러셔로 썼던 립스틱을 립 베이스로도 발라줄게요. 이게 딱 처음에 발랐을 때 색깔하고 첫 느낌이 너무 예뻐서 뭔가 처음 구매했을 때 며칠 동안은 계속 이것만 발랐어요 근데 안 바르고 나니까 금방 또 잊혀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블렌딩 했을 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헤라 센슈얼 인텐스 벨벳 399 레드 시에나 컬러로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것도 한때 바르고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던 립스틱인데 헤라에서 또 이번에 엄청나게 예쁜 제품들을 출시했더라고요저전 아직 안발라왔어요 빨리 발라봐야지 이렇게 입술 빨갛게 마무리 해주고요 이게 언리시아에서 이번에 출시한 립밤인데요 안에 글리터가 엄청 차르르하게 예쁘게 들어있는 거예요 로팔펄이다 들어있긴 한데 약간 블루펄 위주로 반짝이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너무 예쁘꼭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사용해볼게요 어, 냄새도 되게 달콤한 냄새나요 이제 앞에 발랐던 컬러랑 다. 믹스 시켜주네요 아이물 틴트를 바르고 발랐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른다고 의외로 글리터들이 입술에서 엄청 막 반짝반짝 거리진 않아요 진짜 은은하게 잘 봐야 보이는 정도? 아, 근데 촉촉한 느낌 되게 예쁘네요 향기도 좋고 아까 이 헤라 발랐던 게좀 지워져서 좀만 더 발라줄게요 아, 뭔가 립글로즈 바르니까 느낌이 좀 달라졌는데요? 뭔가 이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아무거나 쓰고 싶은 거막 쓰고 있어요 <웃음> 재밌다 화장놀이 다음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립벤치크 컬러 아까 눈앞에 포인트 줬던 이 컬러로 얼굴에 하이라이팅을 좀더 줄게요 지금 광도 굉장히 예쁘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한 광을 주기 위해 이 외국인들이 서양 언니들이 많이 하는 그런 하이라이팅 느낌 있잖아요 이시존에다가 발라줘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팅 컬러로 눈썹 뼈와 턱 끝에도 조금씩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피치 핑크 컬러의 광 느낌이 나서 좀더 자연스러워요.